어.. 그러고 그.. 제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태양이 여기 고 이럴때 이런 별들을 주대 열성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. 그때 주대 열성이 지량이 클수록 어... 광도가 크고 네 생명이 짧아요 오 그리고 또 이럴수록 그 생명가득 지대가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오. 에서 멀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요. 그렇구나. 그럼 반대로 질량이 작을 때는 강도가작고 체면이 길고, 폭 체면하던 지대에 폭이 좁고 가깝게 있기도 네네 아, 어, 그래서 생각하는 지대의 그래프가 아이게생긴새가 이렇게 생겼는데, 오... 이렇게 했는데어 x 축이 이게 점점 커질수록 그 폭이 멀어지고 멀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, 그... 여기가 가까운데고, 여기가... 뭐지? 먼 곳이겠죠? 네네네 그래서 여기 에토스를 뭐로 하냐면 동전 궤도라고 하는데 동전 궤도는 다른 말로 반지, 반지름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a 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이 궤도가 클수록 멀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요 네, 어 여기는 이게 y축은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그 얘도 질량이 크고 광도가 큰 거니까 네, 어 얘는 질량이라고 할수 있는데 별의 질량이라면 별의 질량 진량, 질량이에요. 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별의 질량 커진다는 거군요? 네, 그래서 이렇게요.